안녕하세요 코딩네이터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매우 게으른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최대한 2주 사이클을 맞추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일 생기다 보면 자꾸 핑계만 되게 되네요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는 기계학습 라이브러리라는 것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편을 듣고 나시면 지금까지 이해하셨던 딥러닝의 내용을 손쉽게 구현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딥러닝이 아닌 다른 머신러닝 기법들도 이렇게 사용하는 건가? 하는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라이브러리라는 거창한 이름을 가지고 왔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이거를 경험하셨습니다. 저와 함께. 이 코드 기억나시나요? 정확히 뭘 하는 건지 제대로 설명 안 하고 그냥 어떤 도구 상자입니다. 여러분 하고 넘어갔었죠. n p m a t mul, matmul, matrix m u l t i 의 약자라고 말씀드렸는데 행렬곱셈이라는 곱하고 더하는 과정이 일어나는 다소 복잡한 어떤 이 계산을 이렇게 간단한 몇 글자로 끝냈었고 random이라는 문법을 또 이용해서 무작위 숫자를 5개 뭐 혹은 뭐 20개, 뭐 100개 뽑아서 흩뿌리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이처럼 numpy, n u m p y numpy라고 보통 있는데요 넘파이라는 것은 이른바 선형 대수학에서 쓰일 수 있는 각종 수학적 도구들을 쉽게 쓸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도구 모음이에요. 제가 만든 게 당연히 아니고요. 훌륭한 분들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를 저는 그냥 아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라고 배운 다음에 쉽게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 훌륭한 분들께서는 어떻게 쓰면 되는지 아주 상세한 매뉴얼도 잘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렇다면 머신러닝을 위한 도구 모음또 당연히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요.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scikit-learn이라는 것도 그 중에서 하나인데 실은 지난 시간에 예고한 바와 같이 텐서플로우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삼국지 장수 6명 데이터 겨우 학습시키는 일에 텐서플로우를 쓰는 거는 뭐랄까요? 뭔가 시덥지 않은 문제에 지나친 헤이테크를 가져오는 것 같아서 아무튼 수업 초반부에 나왔던 슬라이드인데 우리는 이 사이킷 n 을 이용해서 야이 테이블 데이터 장소들 보이지 어떤 능력치와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보이지 얘 보고 학습해라 공부해라 라고 시킨 다음에 자 마초 여몽 서서 장비 사마의 서황 이렇게 한 번도 본적 없는 여섯 명의 데이터를 주고 얘네 이길 것 같아 질것 같아 라고 물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코딩으로 넘어가도록 아네페이크였고요 코딩으로 넘어가지 않고 네 준비물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 이게 제가 엑셀로 미리 만들어놓은 어떤 파일인데요. 이것도 다 올려드릴 테니까 요걸 그대로 어, 쓰시면 되겠습니다. 조조, 유비, 관우, 재관련, 가후여포의 무력, 지력, 정치, 매력, 그리고 전투 승리 여부. 이렇게 1이라고 써있는 거는 이긴 거, 0이라고 써있는 거는 진 거라고 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 번도 본적 없는 그 데이터도 있어야겠죠? 네, 이렇게 있습니다. 마초부터서환까지 대신에 얘네들은 여기 전투 승리 여부는 몰라요. 얘네만 알고 우리의 딥러닝 모델이 얘 즉, 이런 능력치라면, 이, 이런 능력치라면 각각의 능력치마다 전투 결과가 어떨지를 우리한테 알려줄 겁니다. 네. 그러면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미리 이렇게 다 써놨는데요. 써놓은 거를 해설해드리는 게 저도 좀 편하기도 하고요. 제 설명이 뒤죽박죽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좀 느껴서. 스타일을 좀 바꿔봤습니다. 아무튼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 전에 어, 몇줄안 되니까 한번 쭉 이렇게 훑어만 볼게요. 자, 첫 번째 이 코드는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도구상자를 불러오는 코드예요. 여기는 지난번에도 한번 불러와 본 적이 있던 판다스라는 애를 불러온 거고요. 여기가 바로 머신러닝의 도구인 사이켓 런. s k r n 이라고 보통 이렇게 줄여서 쓰는데 얘를 불러온 거고 그 중에서도 어떤 뉴럴 네트워크를 우리가 불러온 겁니다 이거는 지금 무시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train.csv라는 파일 안에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엑셀 파일 얘가 들어있는 거고요 그래서 얘를 train이라는 곳에 넣고 train이라는 얘를 확인해 보면 뭐조조부터 여포까지 능력치하고 전투 승리 여부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참고로 train은 훈련하다 학습하다 이러는 의미에서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키는 그 데이터를 보통 트레인 데이터라고 해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 X, Y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주어진 게 얘고 예측을 하려는 게 얘잖아요. 그래서 얘가 보통 X고 얘가 Y예요. 그래서 나는 무력, 지력, 정치, 매력을 갖고 전투 승리가 어떻게 될지를 판단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얘를 X 그리고 얘를 Y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얘가 트레인이니까, 얘가 트레인이잖아요. 트레인 중에서 여기만 싹 발라오는 게 여기 있는 요 코드고요. 여기에서 똑같이 발라오되 전투 승리만을 싹 발라오는 게 여기 있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각각을 X, Y에다 넣은 다음에 자뭐 어떻게 해? 모델이라는 를 만들고 이게 그 딥러닝 모델이에요. 모델을 만들고 얘를 Fit, 학습, 이제부터 공부해라. X와 Y 얘를 주어줄 테니 얘를 주어줄 테니 공부 한번 해봐라고 하면 순식간에 어떤 학습이 이렇게 짠 일어나서 이런 화면을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테스트라고 해서 우리가 트레인 데이터 말고 전투 승리 여부를 모르는 이 장수들 데이터 있죠. 걔를 test.csv라는 안에 넣어놓고 걔를 테스트로 불러왔어요. 그래서 맞춰부터소환까지이 장수들의 능력치를 넣어서 방금 우리가 학습시킨 이 모델이 뭐라고 하는지 그얘 이길 것 같아? 질것 같아? 라는 거에 대한 대답이 여기입니다. 프레딕트가 예측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0, 1, 1, 0, 1, 0. 이게 뭔가요? 하신다면 자, 장수가 6명이잖아요. 마초, 여몽, 서서, 장비, 사마의, 사왕. 그래서 앞에서부터 얘가 이길 것 같으면 1, 질것 같으면 0이라고 한 거예요. 자, 마초, 어땠었죠? 무력형, 지력형, 지력이 낮으니까 우린 왠지 질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0, 여몽, 네, 이기고, 서서, 지력형, 이기고, 장비, 예 무식하니까 지고 사마이, 지력형, 이기고 서황, 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어떠세요? 엑셀 갖고 막 그렇게 여러 셀에다가 막 곱셈에다가 합산, 서메이션 하고 그거를 또 뭐 뒤에다가 어떻게 연결해 갖고 하는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몇 줄에 끝났냐면요 자 뭔가를 불러오고 그리고 뭐 학습시킬 데이터니까 불러와야겠죠 학습시킬 데이터 불러오고 자 학습시킬 데이터를 두 개로 쪼갰어요 하나는 내가 이용하려는 어떤 데이터 그리고 예측하려는 데이터 그래서 그렇게 나눴고 그 다음에 모델을 만들어서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테스트 해볼 데이터 야, 얘는 어떻게 되니? 라는 그 데이터를 불러오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쏙한게 끝입니다. 제가 어, 해설을 그래도, 어, 여기 만약에 파이썬을 이미 어느 정도 아셔서 이거 정도만 보시면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는 감이 잡히신다면 왠지 여기서 멈추고 빠르게 뒤로 감기 하셔도 될것 같고요. 해설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필요한 부분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scikit-learn이라는 곳에서 나는 뉴럴 네트워크를 불러올 거야 그 중에서 mlp-classifier 라는 애를 불러올 건데 뭐 이게 지금 정확히 뭔지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얘는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계속 배웠던 동그라미 선으로 이루어진 그거를 불러온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써 있는 것 같지만 전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얘는 뭐냐면 판다스가 이런 온갖 테이블형 데이터를 다루는 도구 상자거든요 그래서 p d 우리가 뭐 np r a n d o m 했듯이 pd라고 하고 점 뭔가를 읽어 와야 되잖아요 저 데이터를 그리고 요 쯤에서 자동완성키인 셉키를 딱 누르시면 조금 있다가 뭐가 뜰 텐데 네 뜹니다 그래서 read csv 엑셀 파일도 불러 올수 있고 뭐 온갖 거다 불러 올 수도 있어요 html 그웹 문서도 불러 올수 있고요 아무튼 저희는 csv 파일로 저장돼 있으니까 csv라고 하고 여기다가는 train.csv라는 파일을 넣어놨는데 이 파일 구조가 어떠냐면요. 자, 저는 지금 어, 어떻게 설명드리는 게 좋을까요? 제가 여러 열어, 열어져 있는 그 노트북이랑 같은 위치에 test.csv, train.csv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제가 높아지에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이렇게 있으면. 자, 제가 지금까지 계속 열고 있는 노트북이 여기 저장되어 있으면 같은 폴더에 이렇게 엑셀 파일, test.csv, train.csv를 이렇게 위치시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를 넣어주고 나서 자, 얘를 안 넣어볼게요. 얘가 뭔지. 얘를 안 넣어보고 실행하시면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고 실수 있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없이 실행시켜보면 자, 장수가 지금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얘가 있으면 자 장수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장수가 뭐 여기 옆으로 쫙 붙은 거 같죠? 근데 얘가 없으면 여기 옆에 숫자가 이렇게 붙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했냐면 자 인덱스라는 거는 여기 붙는 얘네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여기다 안 넣고 실행을 시키면 지금 아래 보신 것처럼. 그냥 숫자가 자동으로 이렇게 붙어서 나와요. 엑셀 파일로 보시면 자즉 여기 있는 숫자가 그냥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저, 저 저런 애를 안 쓰면. 근데 제가 index n u m b 0 이다 라고 하는 거는 뭐냐 면야 판다스야 얘를 불러올 때는 나는 index 를 얘로 쓸 거야. 그러니까 얘를 index 로 인식해서 불러와 주렴. 그러면 얘는 index 고 순수 데이터는 여기만 불러와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 설명 예, 잘안 가셔도, 상관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얘가 우리가 이용할 데이터고, 얘가 예측할 데이터잖아요. 그러면 장수 이름은, 실은 장수 이름은 전투 승리 여부를 예측하는데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되겠죠. 뭐, 무슨, 그, 이름에 따라서 얘가 이기고 지는 그런 건 아닐 테니까. 아무튼, 자, 인덱스 컬럼이라고 하면, 가장 첫 번째 있는 얘를 인덱스로 쓸 거니 어, 그렇게 불러와줘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제가 얘를 1이라고 쓰면 얘가 0번째, 1번째, 2번째 이렇게 파이썬에서 는 숫자가 나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인덱스 칼럼을 1이라고 쓰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번에는 얘가 아니라 얘를 인덱스로 쓰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네, 무력이 앞으로 쭉튀어나온거 보이시죠? 그냥 예시로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 요게 발라내는 그 명령어인데, 지금 트레인에는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자, 꺾인 괄호, 이 브라켓을 연신 다음에 내가 필요한 어떤 그 열의 이름을 이렇게 다운표를 이용해서 지력이라고 하면 지력만 이렇게 싹 발라줘고요. 자, 요기에 하나 더 써드리면 편하시겠죠? 자. 이렇게 지력이라고 하면 얘만 이렇게 싹 불러와지고요. 뭐 매력이라고 하면 매력이 되겠죠. 자 근데 가끔씩은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두 개를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쉼표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는데 무력, 지력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납니다. 왜냐하면, 아 왜냐하면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이렇게 쓰는 문법이니까 이해보다는 받아들이는 영역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 안에도 이렇게 브라켓이 이중으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무력하고 지력 여기만 싹 발라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X 즉 전투 승리 여부를 예측하는데 사용될 데이터가 X에 가 있는 거고요 자 무력부터 지력, 정치, 매력, 쉼표로 구분됐고 브라켓이 이렇게 하나 있고 개를또 하나 감싸주는 브라켓이 있고 개를 트레인에 이렇게 싹 붙이면 이만큼이 발라지게 되는 거고요 Y 트레인에는 얘가 이제 하나니까 뭐. 또 하나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브라켓이 그래서 전투 승리 자 여기 전투 승리를 이용해서 얘를 결라준해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실행시키고 나서, 한번, 뭐, 늘 의심이 때든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자, X 트레인에는, 과연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잘 들어가 있는지, 음 전투 승리 여부 빼고는, 어, 내가 필요한 데이터 다 들어가 있네. 자, 그리고 Y 트레인에는, 자, 조조, 유비, 관우제 관련, 과우 여부가 1010으로 전투 승리 하는지 안 하는지가 잘 들어있네. 이렇게 확인이 되셨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어, 뭐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요? 네 제가 그냥 플레임을 알려드리는 게 좋겠네요 왜냐하면 이걸 나중에 궁금해 셔서 찾아보실 수도 있잖아요 이게 MLP가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의 약자인데 뭐냐면 멀티 레이어 레이어가 여러 개인 우리 생각나시죠 이렇게 동그라미가 막 이렇게 배열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동그라미가 딱 배열된 요 하나하나를 레이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레이어가 몇 개예요 세 개잖아요 그러니까 두개 이상이면 멀티예요 그래서 레이어가 여러 개인 퍼셉트론 요거 하나하나를 퍼셉트론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동그라미라고 표현했던 게 실은 정식 명칭은 퍼셉트론이에요. 그래서 멀티레이어, 레이어가 여러 개인 퍼셉트론을 이용해서 자 뒤에 클래시파이어 클래시파이가 구분하다. 어, 카테고리를 이렇게 딱 지정해 주는 거 있죠. 넌질 거야, 넌 이길 거야 이렇게 해주는 거. 그래서 지금 얘를 하는 의미가 뭐냐면 얘는 지금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29라고 쓰시면 되고요. 얘는, 얘는 진짜 지금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이 뭐냐면 야 나는 모델이라는 어떤 이름을 가진 애에다가 이 딥러닝 모델을 여기다가 쏙 하고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요 아래에서 학습이 되는 거거든요. 뭘 이용해서 학습시키냐면 fit이라는 어떤 명령어를 이용하고 자 학습에 사용될 데이터는 얘입니다. 자요런 x가 들어갈 때요런 y가 나오더라. 즉 이런 능력치가 들어갈 때 이런 결과가 있더라. 야 얘를 보고 한번 잘 공부해봐 라고 하는 게 여기 이 명령어예요. 그래서 쭉 내려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데이터라고 해서 요 데이터 있죠. 아직 전표 승리 여부를 모르는 상태.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자 여기서 확인해야 되니까 똑같이 요 이름만 바꿔서 그리고 여기 이름만 바꿔서 테스트라는 곳에다가 이 표를 통째로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야모데라너얘 갖고 공부 잘했지? 그러면 얘를 바탕으로 한번 예측을 해봐. 뭘 예측해봐? 이 테스트라는 애 얘네들을 여기다 넣었을 때 어떻게 될지 결과를 예측 predict 해봐 라고 명령을 하면 이렇게 0 1 1 0 1 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즉 얘는 마초부터 어, 서왕까지 요 각각의 요 순서를 보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마초는 지고 면몽서서 이기고 사마이 이기고 장비랑 서왕은 지고 그래서 뭐좀 허무하게 끝난 것 같은데 네 이게 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지금 엑셀 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뭔가 하긴 했는데 너무 간편하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한게몇 줄이에요 대체? 도구 모음 불러오고 뭐뭐 뭐 하고 한열줄 될까요 아마? 아무튼 뭐 이게 달아서전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 <목소리> 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려고 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마무리하는 감이 없잖아 있는데 다음 수업을 계획할 때는 좀더 기승전결이 뚜렷하게 있는 그런 완성도 높은 수업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시간은 진짜 진짜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잘 오신 여러분들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어떤 것부터 살펴보시면 좋을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원은 다 마쳤으니까요. 부담 내려놓으셔도 되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